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증거하였 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왜 복이 있다고 할까요? 성경적 복이란 내면이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는다는 것만큼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들려주는 대로만 듣는 것에 익숙해 계십니까? 성경을 대하는 첫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몇번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읽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의 목적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종교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감정적이 아니라 또는 신비적 깨달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치명적인 오류로 번역된 것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 채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읽어나가야 한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원어를 기준으로 바른 번역의 필요성이 간절하다고 여깁니다.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눈에 대한 것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죠. 그 나무는 원래부터 동산 안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뱀이 한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인 대로 보게 되는 것이 눈입니다. 그 다음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 과연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눈이 안 보였던 것이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나쁜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던 육체가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과 동시에 내면의 눈은 감겨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그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죠. 그렇게 지은 여자를 아담이 보고 첫번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자기처럼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의 속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이들은 눈이 바뀐 것입니다 육신을 보는 눈은 밝아졌고 내년, 내면을 보는 눈은 전혀 볼수 없는 내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후손은다 동일한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질로 여기게 된 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봉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볼수 있는데 그것이 의도하시는 본질적 의미를 볼수 없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까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선입된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나의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질서 있게 순서대로 순리대로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오직 성경 안에서만 증명되어지도록 주님의 도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58절 안에 12소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안에 7개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일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비유를 전체 한 문단 안에서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원래의 성경 원문은 장과 절의 구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각 일곱 개의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마다 의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각각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읽어야 될지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대상이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은 씨와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야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귀가 있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귀를 말씀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귀가 없으면 듣지 말라는 말씀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10절에서 17절까지는 2사에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귀와 눈으로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 백성이 실은 마음은 완악한 상태라 내면의 눈은 감겨 있고 내면의 귀는 닫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부터 그들 중에는 눈이 열린 자와 눈이 감긴 자, 귀가 열린 자와 귀가 닫힌 자에 따라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겠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들려지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대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3절은 1차적인 말씀하시는 대상이 무리에게서 제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와네 가지 땅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비유로 설명하시기 시작하죠 문자 그대로의 세상의 땅이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시덤불 땅이든 굳은 땅이든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비유로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네 가지 땅이 칠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본문에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씨는 생명이죠 그런데 그 씨는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만 생명이 산출됩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자연원리입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과 연결시켜 보시고자 한다면 단연코 원리와만 대조하셔야지 여기저기 비슷한 단어라고 해서 아무거나 연결시켜서는 옳게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시로 비유하신다는 것은 자연 원리와 동일하게 그 천국 말씀이 사람의 내면이 좋은 상태의 사람에게만 들어와서 연합되어질 때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비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에서 30절은 천국 비유 두 번째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역시 자연원리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1절에서 4, 32절은 겨자씨 한 알의 천국 비유입니다 읽으시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 사람은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 중에도 가장 작다고 하셨으니 안 보아서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는뿌립입니까 심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심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번역에 사실 이러한 씨는 땅에 흩어지면서 떨어지면 너무 작아서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희귀한 종자도 아닌 겨자씨입니다 그것을 밭에다가 단한 알만 심는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순으로 기록된 것은 모순으로 볼수 있어야 정식하게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단한 알의 겨자씨를 밭에 심을까요? 이 사람이 그 씨를 보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 알의 작은 씨 하나가 이 밭에 자기가 심어 놓으면 그 생명의 결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이러할 이유는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시 자연원리입니다 그 다음 33절은 천국 비유의 네 번째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달란마다 빠짐없이 천국이요 비유라고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 비유도 자연 원리로 볼수 있을까요? 밀가루나 누룩이란 이미 뿌리에서 분리되어서 죽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가진 열매다. 씨가 열매가 되면 그 열매 안에 또 씨를 가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했어도 각각의 열매 안의 시 생명의 고유한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어울려져서 둘이 어울려져서 합해지면 또 다른 것을 산출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것처럼. 누룩 스스로는 그 성분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부풀어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밀가루에 들어갈 때만 그 생명의 속성으로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원리에 필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씨를 땅에 뿌리고 본문에도 여자가 둘을 섞고 물을 넣고 온도를 맞추고 해야 됩니다 34절에서 35절은 예수께서 왜 비유로 하시는지를 성경적 이유로 알려주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 드러났지 중간에 드러나거나, 진행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갑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원래부터는 다 드러나 있었음에도 사람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안 보였던 것뿐입니다 원래 벌고 벗고 있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니 보인 것처럼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감춘인 것이 된 것입니다 36절에서 43절은 앞에 이미 두 번째 비유하신 것 중에 제자들이 가라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제 장소가 집으로 바뀌었고 제자들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가 마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허락 없이 지 맘대로 날뛸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29절, 30절, 40절에서 42절에서 막이든 가라지든 추수 때까지 내어버려 두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 끝날에 가서 그때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십니다. 천국 비유 다섯 번째로 밭에 감춘 보아입니다. 44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읽으시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남의 밭 속에 감추어둔 금보아를 우연히 발견하고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는 다 팔아서 밭까지 샀다 이 앞에서부터 예수께서 비유마다 비유의 재료의 명칭이 뚜렷했습니다 좋은 밭, 좋은 씨, 겨자 씨, 가루 누룩그 다음에 진주, 물고기, 금을 그런데 본문만큼은 밭에 감친 보화랍니다. 그런데 많이 읽으시면서 금은 보화라고 규정해 버린다면 정직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라고 써있지를 않아요. 그냥 보화입니다. 이 보화 보물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보화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이 되고 권력, 금은보화, 건강, 미 그런 것이 각자에 따라 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물은 문맥상 천국을 찾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에게 보아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앞에 네 비유를 순서대로 읽어오면서 땅과 시의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이 지속된다는 자연의 원리로서 그러한 천국 비유의 공통점에서 벗어나시면 안됩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밭 속에 감춰있는 그 씨가 그에게는 보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금, 은, 보화는 밭과 합해졌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땅과 씨가 연합되었을 때 산출되어지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왜 있었습니까? 그 주인이 뿌려둔 것입니다. 밤때 감춰져 있어야 새가 먹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은 씨를 씨로 뿌린 것이고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천국 생명인 보화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은 워낙에 있었는데 그 눈이 이제야 열려서 보화로 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극히 값진 옷값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은 여자는 예수라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본문에 의하면 보화로 볼수 있는 눈이 열린 여자였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 보아를 볼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여자에게는 발견된 보아였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밭과 함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원리입니다. 천국 비유 여섯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후의 두 비유는 창조의 순서 중에 넷째 날에서 여섯 다섯 번째 날로서 장수가 땅에서 물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전히 물속과 그 속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 물속에 사는 조개는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 안에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면 진주라는 것을 또 산출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연합이여 연합에서 또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모양의 진주들 중에 극히 값진 진주 단 하나만을 구하려는 사람은 눈이 열려야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비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고기를 모는 그물에 관해서입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물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뭐 망둥이다, 뭐 오징어다 이런 게 아니라 한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한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이 분별해 볼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도다 동일하게 보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천국이라는 한 주제라면 그 문단은 길던 짧던 전체를 한 문단으로 연속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동일한 공통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하나로 보여질 때까지 수없이 보고 기도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사자라는 주제를 두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시작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오기 전약2 0 0 0년 동안 각 시대마다 나타난 것이 몇번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두고 성경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무척 헤매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보인다고 해서 건너뛰거나 다른 곳으로 대체해 놓으면 그야말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본문처럼 한 짧은 단락 안에 있는 짧던 성경 전체에 있던 그것의 연결 고리가 다 성경 안에서 모순 없이 보여질 때까지 발견되어질 때까지 결론을 내어서는 옳은 해석이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51절, 52절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깨달았느냐는 의미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의 마음속에 일치되었느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천국 비유를 포함해서 모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천국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천국이 관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냥 이해하신 것까지입니다. 이 천국 비유가 내 자신에게 실제적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에게 사실적 실재가 될까요? 비유는 비유로 맞춰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셔서 그 다음에 천국 비유의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되는 53절과 58절에 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결실을 위해서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의 생명의 씨를 전하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앞에 24절처럼 자기 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자기들의 아는 만큼만의 예수로만 굳어 있어서 완악해 있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시가 귀로 받아서 마음까지 받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배척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연합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과 연속으로 또 기준으로 하지 않고 53절, 58절을 분리해서만 이렇게 말한다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장 1절부터 기록된 순서의 연결을 끊이지 않고 읽고 또그 동일점을 붙들고 내려오면서 결론 내어진 것이 저의 시각으로 본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제 시각으로 읽은 것 중에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전해드렸습니다.